안녕하세요! 우리 오늘요, 고추 이거 30근, 어, 샀어요. 근데 작년에, 그, 샀던 데서 작년에 그, 날씨가 안 좋은데도, 고추가 너무 좋고, 그걸로 김장을 하니까 김치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올해도 또, 은은농산아 어, 거기서 또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. 어, 그래서 한번 이제, 지금 왔는데, 이걸 한번 벌려볼게요. 여태 있네 여기. 어디? 뭐야? 응. 음. 은우 농산. 은우 농산 국내산 국내산 큰 고추. 또그 전화번호 또막 댓글에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거 찍어서 그냥 올려놔. 작년에도 검천하게 물어보더라고. 하이트가네 여기. 음. 예. 그 이게 이제 이거 전화번호.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사실 분들은 여기서 사세요. 댓글에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태양초예요. 태양초 한근에 만 팔천 얼마? 만 팔천 오백 원? 만 팔천 오백 원.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서 그 가격에 샀어요. 이게 이제 꼭지 그 없는 이게 따진 거는 좀더 비싼데 우리는 꼭지 있는 거로 샀어요. 집에서 따듬을라고. 아, 이게, 고추가, 이게, 말릴 때, 다, 세척해서 말리는데, 작년에도 아주 닦아보니까 깨끗하더라고. 그래서 닦다가 말았어. 처음엔 좀 닦다가 계속 닦고도 깨끗해가지고, 닦다가 말았어. 그래도, 올해도, 깨끗한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깨끗해, 안 닦아도 되겠어. 때 하나도 없어. 때 하나도 없지. 응, 음, 깨끗해. 음, 작년에도, 작년에도 닦다가 말았잖아. 그러니까. 그냥 말려면 되겠어. 이게 작년에, 어, 고추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장해도 맛있어요. 근데 고추가 좋은 걸로 김장을 해야지 김장이 안 물르고 싱싱하니 더 맛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해마다 아 여기서 이제 고추 사서 쓰기로 했네요. 이게 고추는 사서 먹어야지. 내 손으로 딱 깨끗하게 닦아갖고 빻갖고. 또 고추 가루 사면 뭐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사가지고 드세요. 이제 아버지는 안 닦아버리네 이제 닦고 닦아 놓고 하는 거예요? 안 닦아 놓고? 응. <웃음> 깨끗한 거봐빨로 음. 엄청 <웃음> 잘해 아, 나 깜빡 잊어 먹었는데 고추는 이게 추석 전에 추석 추석 전에 산게 가장 좋더라고. 왜냐하면 늦게 사면은 또더 비싸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저는 꼭 추석 전에 고추를 사요. 음. 까놓고 음. 까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. 음. 이게 얼마나 깨끗한 인생적이거니. 음. 중국산 지새끼가 방을 박고 찌르는 고춧가루. <웃음> 그런 데는 닦지도 않아. 안 닦지? 어, 다 밟고 당기고 막. 응, 방앗까지도 빠지잖아, 안 닦고? 응. 어. 고추씨는 안 빼고 그냥 말리게 하는 건가? 빠는 건가? 원래? 원래 좀 빼긴 빼는데, 어. 빼는, 꽃... 빼는 게 좋아? 빼는 게더진하지 근데 고추씨 별로 없잖아. 어, 빼면 아, 빼면 색이 진하니까. 응. 아이고. 이들아아 허리 아빠 미치겠네. 노동이야, 이거. 어? 노동이라고. <웃음> 야. 보통 일이 많아, 이거. 그래, 뭐, 쉽게, 쉽게, 이, 먹는 게 어딨어. 다 깨끗하게 먹으려면 이만한 수고는 해야지. 보통 그 일을, 우리, 우리 누나는 얼마나 좋아. 이, 닦지도 않고, 갖다주는 것만 차곡차곡 먹고. 야, 어, 니가, 고추, 니가 잘 사야지. 어떤 고추는요, 이게 잘못 사면은, 어, 소금물을 끼얹어서 말려가지고, 고추가 말라도 꿉꿉하고 또, 뭐, 키로수도 많이 나가. 그러려고 소금을 끼얹어서 판, 말리는 사람도 있어.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네. 보실보실하니 좋네, 고추가. 아유, 다 따듬었어요. 끝났다. 끝났어. 다 따듬었어. 응. 아예 보실 보실 하니 깨끗하니 좋네요. 보실 보실 좋아요. 아유, 다리가 펴지질 않았나이 깨끗하지? 깨끗해. 너무 음, 깨끗해. 음, 기분 좋아. 와, 왜 이렇게 뜨겁냐 고추가? 이게 고추를요. 이제 이게 빠스에 방앗간에서 근데 색깔이 되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색이잖아요. 태양초라서 그래서 태양초가 아 좋다는 거. 음. 조금 돈더 주고 태양초 삶은 게 좋아요. 이렇게 고추를 빠습니다.